안녕하세요. 오늘 슬기로운업택트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저는 진나 하 강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네. 습니다 어, 오늘 저는 슬기로운업택트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약1 시간 반 정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업택트라는 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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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생겼던 시장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현재 이 언컨택트 시장은 교육, 의료, 정치, 관광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이 시장이 있었는데요. 가장 I think s o d i d 를 AI 전략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a r 로 가상 현실을 통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서 얼굴을 보면서도 할수 있지만 이걸 실시간으로 더최악할수 있다는 거에서 컨텐츠에 대한 더 어떤 놓고 다음 날 평일 아홉 시에 여섯 시 사이의 시간이 더 편할 때영상통면를 예약한 뒤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하고 바로 업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에 대한 은행 신규 가입이나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예전에는 긴 설명서와 신청서를 엄청 많이 작성해야 했던 업무들도 이렇게 시국료에서 이제는 이런 선별검사도 하고 얼마 전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부도 드라이브스루로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팔아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를 드라이브스루로 차에서 직접 직원을 서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만나지 않고 차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 이름이 스카우트인데 이친구에대한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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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nsure that there are safe distances between our drones and o t h e 다 aircraft in the area. Second, we build robust aircraft with sophisticated c o n t r 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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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시장이 조금 더 발달해서 언터치 모니터가 개발되고 있대요. 네. 이렇게 기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가까이만 가도 센서가 반응을 해서 내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거나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컨택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거리를줄수 있도록 기술이 수 있도록 발전을 하고 AI로 나의 머리를 스타일도 바꿔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그걸 가장 우리가 빨리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스노우, 우주라이크 네, 거기서 내 머리 스타일 색깔도 바꿔보고 네, 메이크업도 바꿔보고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또 다른 내가 태어나잖아요 AI로 그래서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빠른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발전이 됐을 때 배달 시장이 더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의외로 배달 시장보다는 홀드 배속 네. 이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배달 음식도 너무 좋지만 이제 나를 위한 나를 위한 특별한, 그리고 요즘은 밀키트음식들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위한 이런 간단한 물이나 신선식품 배송이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습, 네, 잘생긴 놀이오와 마켓컬리, 뭐 이런 마케, 마케팅댕 뭐 이런 곳들에 대한 신선식품에 대한 빠른 배송들 그래서 쿠팡도 쿠팡 프레쉬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한 홈쿠 시장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을 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예전에는 간단한 식품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단조리 되어 있는 구워목의 삼겹살이라든지 이런식의 음식들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저도 해봤는데요. 주무 통해서 50분 동안 그 헬스 트레이너분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게요. 장점이자 단점이요. 모니터로 그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땡땡이를 실수가 없어요. 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트레이너님이 잠깐 이렇게 딴데 보실 때 약간의 쉼이 가능하지만 줌은 <웃음> 계속 눈을 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 시간 50분 동안 땀을 흘리는 운동을 직접 만나서 하고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공연도 네, 라이브 방송도 저처럼 이렇게 하죠. 얼마 전에 대전에서 했던 문화행사들 중에서도 성악이나 그런 클래식 공연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 공연이나 다양한 온라인 유통, 헬스케어, 스트리밍 우선은 클라우드를 기반한 서비스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을 하는 뭐 서비스나 의료, 뭐 마케팅, 교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시장도 그럴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하시는 개발자분들도 계 필요할 거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현실이 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컨택터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좀더 좀 빠르게, 좀더 안전하게 예전과 동일하게, 예전보다 더 빨리 계속적으로 유통시장도 커져 나갈 거고요 의외로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이스케어와메타 밸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 동안 컨택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서로 친근하게 살을 맞대고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그게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예전에천년 전에 2000년부터 우리는 사회화되어 있는,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헤어할수 있는 것 메탈케어 제품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도 훨씬 더편리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반려식물, 네. 동물을 키울 수 없는 네. 동물을 키우는 약간 책임이 따르다 보니 반려식물이나 아니면 뭐 걱정이요. 네. 그리고 아로마, 향기, 나를 위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시장들도 단대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되다 보니까 햇스케어 저도 솔직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산게 뭘까, 있죠? 그렇죠, 마스크. 네, 마스크 음으로또 많이 산게 뭘까 네. 싶품인데요 음, 나의 면역체계를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파는 뭐, 비타민, 기타 등등의 이런 시장들도 계속적으로 한두안에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오리고 우리가 이 언제 언 컨택트 시장이 되면서 또 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 같죠? 네. 화상은 도와주는 주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 아이가 원래도 있었지만 이 언컨택트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활용하게 되었던 시장입니다. 그 이후에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홍진사에서도 다양한 화상의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화상의이나 아니면 원격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고요 그리고 AR AI,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조금 아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에서 어이시장에 물론 앞으로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항공이나 관광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가지고 나 잠잠해질 때까지는 조금 주춤하겠죠. 그래서 현재 외국의 섬 같은 경우에는 그 AR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광 도우미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계시는 관광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점프 한번 뛰어주세요. 뭐 대신 점프 뛰어주세요. 끝나기 들어주세요. 한 바퀴도 돌아주시고 저기 앞에는 저 계속 타주세요. 뭐 계속 타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 대기자가 네 170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과감하게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직접 가진 않는 상품들은 있지만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시장은 한동안 위축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에너지나 정유나 조선이나 차량이나 이런 시장은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용 시장들도 조금은 많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솔직히 공유 오피스에 대한 시장들이 굉장히 뜨거웠죠. 매일 네, 사무실에 직접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네, 일부의 월세 개념을 돈만 내면 오피스이나 사무용품이나 그외 다양한 공간들을 함께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떴었인데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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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아야 될지는 한번 해볼까 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컨텐츠 시장이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 뭐 학연, 마대기조이든 학연, 지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친구, 얘 우리 조카에게 좀 잘다 아주 좀 료가또 있었다고 전설로 내려옵니다. 네. 그런 것들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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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자격이나 이런 것들로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채용하고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점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그 시장에 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기채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라면 이제 상시채용으로 그 사람을 직접 인턴이라든지 다른 가지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이 사람에 대한 실력을 검증하고 채용을 하는 것처럼 조금 바뀌고 있죠 스타트업이나 그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이런 시장 확대되면서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AI 채용이나 면접 같은 시장들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컨택트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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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텍트가 아닌 온텍트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네, 컨텍트의 문화가 언텍트로변했다면 이게 다시 온텍트로 되는 인재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것 중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고 뭐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뭐 기타 이런 것들은 할줄 알아야지 라고 해서 뭐 했죠? 자격증을 샀죠. 영어는 기본이야. 뭐 해서? 토익도무, 토익도 보고 토익도 뭐, 이런 것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게 IT라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그런 게 나왔어요. 드럼 조종 자격증, 네 <웃음> 무슨 플랫폼 자격증, 그리고 뭐 AI의 뭐 무슨 자격증, 빅데이터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고, 원격과 화상 회의에 대한 컨트롤을 진짜 잘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냥 나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처럼 어떤 교양의 하나로 갖춰져야 될 시대가 점점 더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이번에는 취업시장도 똑같고 창업시장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창업과 관련돼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쭉 앉아계시고 그 앞에서 굉장히 긴장한 경험을 달래받으면서 발표를 하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화상으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몇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심사위원들도 문을 하죠. 그랬더니 문제점이 뭐냐면 어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바이를하에서 파워포인트를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된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컨트롤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리더십과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2월 달에 기승을 부리면서 3월 달한달 동안 집에 있었어요. 네,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집에 있다 보니까 와 마음이 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오늘 어,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브런치도 하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근데 못하니까. 마음이 그 조금 조금 조금 일지더라고요. 좋은 거연 예측합니다 지금 있는 이 코로나도 솔직히 언제 끝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같은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 나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가 아니라 네. 코로나, 그 다음 코로나 다른 것들이 온다고 라 해도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슬라임처럼 조금 물흘르듯이편안하게 가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면 어떻죠 박수하고, 반가워요, 얼굴 같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굳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깊은 마음가 될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을 바꿔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을 하나 기업을 했어요. 근데 코을나 하고니까 이 사무실을 기업을 해도 예전처럼 막 개업식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빵을 돌리거나 기업 선물을 나눠주거나 막파이 배달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개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줄까라고 좀 궁금히 고민하다가 그 랜선 개업식을 했습니다. 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친한 친구들한테 나사라로 네, 기에는너님 이주신, 뭐가 있고요. 너님께서 주신, 이기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꾸며 보았어요라고 했더니 어떤 렇게이있었을까으 선물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라고요 네. 렇게 이렇게, 이 나와 오랜 시간 활동했었던 분들은 오히려 그 랜선 소동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또 다시 그래 랜선 기업이니까 나도 선물도 랜선으로 주르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보고 가고 꼭 선물을 안 잡아도 어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감사한 말들을 꼭 받았죠 이게 솔직히 예전에는 이게 뭐야 내그 네, 장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관계에 대한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다. 그데 요즘 왜 가는 것들 있잖아요. 렌선이고, 네, 렌선 삼촌, 렌선 직사, 네. 이 시장이 예전 처럼 인스턴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는 방법에 대한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때의 휴대폰이 없었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직전화로 그 전화가 없을 때는 편지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죠 그게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관계에 대한 것을 변했다고 라 생각하시면 을될것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취업이나 창업에서 어떤 것들이 뜰수 있는지 직업군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면 회사으로 비대면기 활성화들에 해서 취업시장에서는 그런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앱과 관련된 개발자들 한동안 계속 수요시장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터가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취업에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쪽 시장을 한번 더 응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온라인에 대한 교육은 모바일 플랫폼과 다르게 교육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예전하고 다르게좀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수준별에 맞추어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해서는 이걸 개발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방송을 찍고 하는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필요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굳이 만나지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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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만녀의 생화가 어있진 않지만 드론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사람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송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드론이 할수 있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하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솔직히 이런 직업 분들이 없었던 직업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창업도 고민하셨다라고 하시면 이것들이 없었던 시장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코로나라는 사태가 오면서 그렇죠. 언 컨택트에, 언,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갑자기 그냥 내한주입에 대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솔직히 한국은 5G 굉장히 편안하고 빠른 통신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 시장을 천천히 걸어왔던 것들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어떤 에출연내지고 있고요. <웃음> 네이 부분에 좀더 다시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애플에 대한 기업 정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 스티븐 잡스가 솔직히 우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어떻게죠? 우리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서로 그류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애플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컨퍼런스를 열었던 이유는 컨셉트. 회사들이 만나서 교류를 해야지만 관계에 대한 발전이 있고 내 사업에 대한, 내 창업에 대한, 내 취업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열었고 신상품 출시에 대한 출시를 열었고 설명회를 열었어요 하지만 애플은 청전정거장 진나하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네이렇게 시켜봅니다. 저는 지그시 바아보시는 선생님 네. 수도 답장 속도? 답장 속도? 네 빠른 움직임실력이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물어보는데 답이 없으니 은근히 긴장 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소할 수 있지만 본체트에 필요한 실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 언택트샷에서 언택트샷으로 변경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직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솔직히 예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걱정이나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뭐 방송 매몰링이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벌리겠니? 어? 빠질니? 어른들 생각하는 이런 직업을 가져 라고 했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아 이것도 직업의 하나로 가치를 갖고 있구나 이만큼 소득이 고장이 된 직업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시켰죠 이런 것처럼 새롭게도 나오시는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이게 보통 중학교, 초등학교를 가면 아직 내가 성포동한 친구들은 빠른 대피 나오는데 우리 조금 더 살았기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아까 활성화될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도 좀더 확장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을 생각하시는 거 그걸 한번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잠깐 그 생각도 해봤어요. AR이라는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문적으로 디자인만 들이도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건 이미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런 시장도 있을 거고. 모토 신상에서 a i 와 관련된 부분들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이런 기술과 관련된 분들께도 많은 자문을 부했어요 서 도대체 이원작트 시대에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창업 준비를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지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에 대한 경계를, 나는 무슨 직업이니까 이것만 해가 아니라 그 어떤 직업에 대한 경계를 조금 있는 것리고 네, 그런 경계가 없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을 자, 제가 저는 강사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멘토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표하는 회사에 대표를 가고 있는데 어 강사단지가 어떻게 강사는 무엇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을 합니다. 말로 무언가 를 설득을 하죠. 하지만 강사는 이것만 하나요? 아니죠. 예쁘진 않지만 PPT도 만들어야 되고 예쁘진 않지만 사진도 서치면서 편집도 해야 되고 써 좋지 않지만네 뭔가 동영상이나 편집들도 할수 있어야 되고 앤드 저를 어야기 때문에 영업도 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차단이 편마지는 거거든요. 돈 계산 될줄 알아야 되고요. 세금도 될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문서 편집에서 교재를 만드는 도가야줄 알아야 되고요. 힘도 세야 돼요. 다양한 오늘은 가방이 없지만 다양한 분교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운전 내 직업에 갖고 있어야 하는 소양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유망측정이라고 했던 모바일 앱 개발자라고 보죠. 고요이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들이 필요할까요? 프로그램. 네, 그렇죠. 프로그램을 할줄 알아야 되죠. 우리 그 영국님. 그 음. 응.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잘만들어서 어, 네, 뭔 멋진 말이 나왔어요. 네, 우리 고빠님 디자인. 디자인. 어, 네,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네, 아무나 봐도 같이 편안하게 해도 우리 아빠 선님 모바일 개발자, 가 되는 가 뭔가 또. 개발잘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수요 그럼 선생님이 앱 값이 앱 개발자가 됐어요 그러면 뭘 잘해야지 그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감형 AR 한번 고민해볼까요? AR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여기에서 청신정보장에서 어떤 직업에 대한 가상현실 어플을 만들고 AR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양을 필요할까요? 그렇죠! AR 기술을 할줄 알아야겠죠? 처음이 쉽습니다 모방공뭐 <웃음> 네? 모방은 뭐요 오, 그죠 모방은 성조의 어원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우선 카피를 좀 해봐야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선생님, 어떤 기술이 또 필요할까요? 관찰력? 어, 맞아요. 관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진간경술로 만들어내면 려 가장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작은 차이도 캐치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은 이거 넓는할수 있어.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가필요 네네, 제가 섬취를 만들기 위해서 이애기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이 오, 네 필요하죠. 자, 한번더 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더. 하죠. 같고, 저한테 진로 상담을 못해주는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NCS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점수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요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가 공사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뭔데? 네,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이 온채트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음, 자, 이거 상품이 있다고 해요.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이사음한다 하시는 분요 네? 아니요. 이 뭐, 뭐 문제는 이 문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웃음>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뭐머 서비스라고 얘기한다 네, 언택트 누구신가요? 네, 네 언택트 서비스요 <웃음> 현재 우리가 아까 그래서 이포트를좀차용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던 게 있어요 귀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성장하고 있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성장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네가지 중에서 현재 성장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 조금 낮은 황몇 번일까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하나? <웃음> 자, 몇 번? 3번. 네, 3번 정답입니다 누구가몇적발 빠르셨는지 두 분이 다파이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잠깐 스쳐지나면서 아마존에서 배달 로봇을 만들었죠? 이네 이름이 뭘까 주관식이에요 프라이 네. 프라이. 땡! 스카우트 <웃음> <웃음> 어, 스카우트! 정답입니다 그렇게 지내도트정겠이에요 <웃음> 마지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언택트션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언택트를 어떻게 하자 언택트. 저 언택트 누구예요? 네. 어. 두번정답 네. <웃음> 축하드려요. 네. 언택트 해야 된다 스카우트 언택트 동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젝트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좀 해보고 싶다 한번이야기 들어볼게요 정답을 제일 많이 맞추신 우리 선생님 언젝트실장에서 언젝트를 변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취업일지, 사업일지, 자영업일지 전 아직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진로를 위해서 내가 이걸 좀꼭 갖춰야겠다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이런 스마트 기기 같은 거잘 활용하는 게황 데... 어,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굉장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으로 웬만한 거다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지만 앞으로 하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거에 대한 것들더 익숙하게 할수 있겠죠 좋은 소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선생님 현 이제 많은 학생들의 전공이 컴퓨터나 전기전자로 가고 있는데 그게 이 하나의 트렌드를 설명해 주는 예시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래에 뭔가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컴퓨터 화이나 전자, 전기전자 그런 거에 대한 지식들을 붙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좋은 의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모바일 이런 코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앞에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살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사업적인 트렌드를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소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희 선생님 데이터 네, 데 데이터, 데이터. 맞습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점점 더 예전에 비해서 빠르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쌓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히치인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양이죠 우리 선생님 네. 어, 이런 시대에 있어도 약간 아, 다른 사람의 들심리나 학적인 것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발전을 지키는 거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인문학적 책들이 더 계속 더 많이 읽히고 사람에 대한 심리 뭐 이래도 괜찮아 이런 서적들이 계속 뜨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을 꼭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겠죠. 이 네, 선생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 막 리액션 같은 거라든지, 이런걸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 운영 같은 걸좀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두 분이 굉장히 감성적인 코드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굉장히 슬픈 음. 이야기를 막 이렇게 카톡에다 쓰고 계신 다른 분이 거기에 막팬가막 막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을 올리시더라고요. 어... 조금 아닌네 <웃음> 네.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이런 거에 따르면 온티비 시대에 맞춤 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 대련으로 네, 안 하다 보니까 막 사람의 표정 같은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텍스트만 보고 이해하는 그런 느 오, 네, 좋은 뭐, 꼭 필요한 게력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오해와. <웃음> 그 <그래서> 저도 언젠가 터 카톡으로는 우선 누구 전화해요. 아가카카서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들도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생겨날 거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 아, 저도 약간 소통에 대한 기술이 제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하더라니요미래면이기 때문에 현장 가면 소통 방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에대서 어택트로 오면서 솔직히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알게 모르게 경험했던 그런 시장들이었고 우리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새로운 것들을 실시하기 전에 새로운 훈련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갑자기 모르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언택트가 급변하게 오면서 그동안 이분은 계속 기업한테 핸선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빡! 겠죠이번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소위 트렌드 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와 사람의 채들을 민감하게 볼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 알고 있었던,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였지만 그걸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택트 시장에 대해서 언택트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없었다 못한 게아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는 못했을 뿐이다.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 외에 다른 무언가의 공략이시다면내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공략겠지만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신다하면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충분히 언택트로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죠? 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뜨거운 빛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나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